일종의 서명된 계약을 찾았다? 신나는군. 이게 다야? 뭔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게 왜 뭔가 중요한 것처럼 돼 있지? 프롬네, 프롬네, 아싸라고? 아니나 아싸 맞아요. Look at this dude. 난 별로 숨기지는 않음. 아싸 맞는데 보더라고. 인싸라기보다는좀 뒤틀린 인싸지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아를 하도록 <웃음> 갑자기 로아? 오늘 다크솔 방송 보면서 펠레르 망자들한테 채찍질 당하는 거 보려고 했는데 맞아 맞아 펠레르도 사람이데 맨날 다크솔 3하면 안 지겹겠어? 가끔 기분전환으로 딴 게임 한, 이제 한 번씩 하려나 보다 오늘 하루 정도야 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도? 어 그래 그래. 요걸래좀 힘들었나 보다. 오늘 맥주도 괜히 땄네 그래도 내일은 해주겠지? 오늘도 로아를. 아 그래도 내일은 해주겠지? 네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좀 그랬어요? 내가 로아 했을 때? 아나난 몰랐는데? 아 진짜 그랬어? 아니 몇명 아쉽다는 사람도 내가 보이긴 했었는데 그렇게 아쉬웠나? 아 그냥 안 봤다? 이 썩을 것 같아. 야 여러분들 안주가 맛있어서 참 좋겠어요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. 현실 세계에존재해서는안될 쓰레기. 라이브러리 아예 삭제를 하고 싶은데. 그냥 계정에서 그냥 삭제를 하고 싶은데. 어떻게, 어떻게 삭제하더라? 쓰레기. 안 돼. 제발 포익하자. 여러분, 포익합시다, 우리. 우리 포익해야 돼. 아. 음. 좀 많이 불편하네. 이거 망자루 파티나 여기나 둘다말안 듣는 건 똑같네. 아주클럽은 여기. 야, 여기 와서는 말을 들어야지. 어이씨. 둘도 똑같잖아. 그러니까 헌터 루 파티도 똑같네 여기도. 말들럽게안 되는 거. 똑같잖아. 아 근데 내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 살았어. 나는 원래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집에 짱박혀 있었는데. 어디 가오기. 따지고 보면 터지기 전에 이미 집에 짱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아 싫어 아픈 건 싫어요. 아 뭐지? 뭐야 얘? 뭐라고요?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? 이 새끼 아가리 빰딱으로 확 찢어볼라 버 이거 어따 대고 아...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? 탄 고기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? 됐어 됐어 이제 그만해요 자지 말라. 고기 만들어줬으니까 고기 배불리 먹으면 되겠네 이제 어따 대고? 떨어져라 얼아 Or... <웃음> 뭐야 합동이 열. <웃음> <Yeah. 웃음>